휴가철을 맞아서 여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즐거운 휴가를 위해서는 안전운전 필수입니다. 맞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을 때 사망률이 맨 경우보다 6배 이상 높다고 하니까요. 전 좌석 안전,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 즐거운 휴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1025회 로또 총 판매액 1,013억 원, 1등 당첨금 245억 원으로 네분이 당첨돼 1인당 61억 2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2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 기금은 1조 4,076억 원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복권 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황금 마이크가 간다. 오늘은 과학문화 전문가 양성 현장 찾아갑니다. 오늘 황금 마이크는 특별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여러분금양이라는단를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복권 기금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 과정 중 하나인데요. 쿼소는 영화 196도이 아주 차가운 물이곳의 교육생들은 대중에게 과학 기술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공연을 선보입니다. 둘, 셋! 둘, 셋! 과학문화 산업 육성 사업은 과학기술 지식과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가공하여 강연, 공연, 영상 등의 형태로 전달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과학을 문화로 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는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악부터 마술, 인형극까지 선보이는 과학문화 콘텐츠 종류도 다양한데요. 문화 전문가의 조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공연 전체가 흐트러지는 경향이 있고요. 교육생들은 수업에 참여하면서 어떤 도움을 얻었을까요? 저 혼자서는 절대 알수 없는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셔서 게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험을 얻기가 힘들어서 저한테는 정말 빛과 소금과 같은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손 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하는 참스승 모셨습니다. 네, 방승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노래하는 상담가 방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선생님만의 방법이 있다고요? 해 네, 모험 놀이라고 학생과 함께 몸을 움직이면서 상담하는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재밌어 하면서 마음을 열거든요. 그때 아이들과 미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 또 학생들을 위해서 노래도 직접 만드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이들과 노래로 소통하는 게 상담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을 때가 있는데요. 금연성을 만들어 불렀더니 학교에서 담배가 사라지는 걸 네. 경험한 후로 아이들을 위한 노래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해 서주십시오 현재 시각 8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손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대한민국 모든 청소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 시작합니다 자, 공잘 돌아가고 있고요 첫 번째 행운의 숫자부터 알아봅니다 자몇 번일까요? 32번. 자두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행운의 숫자. 13번이고요. 이어지는 세 번째 행운의 번호. 41. 네 번째 숫자는 몇 번일까요? 행운의 네 번째 숫자. 31번. 자 다섯 번째 볼 추첨합니다. 12번. 네, 다양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행운의 숫자. 5번입니다. 2등 보너스볼입니다. 34번. 제1026회 로또 당첨번호 정리해드립니다. 32번, 13번, 41번, 31번, 12번, 5번이고요. 2등 보너스볼 당첨번호는 34번입니다. 지금까지 방승호 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